제가 생각할 때 눈가 시술은 o o 시술은 도가떨어진다 해야 된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설레임의 강정원장입니다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눈가 시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2011년도 아이써마지 가장 1세대의 버전을 썼었고 생각해보면 2011년은 지금보다 한 10년 전이니까 저도 10년 정도 어렵기 때문에 이 아이 써마지를 했었을 때 사실 만족도가 그리 크지 않았어요. 시술과 대비 별로 느낌이 없었다. 제가 2011년도에 한 아이 써마지를 한 10케이스 정도 진행하고 완전 적었었어요.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던 게 칼렛이라는 그 고주파 시술을 아주 오랫동안 지금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 병원에서 약간 매니아층도 있기도 하긴 하거든요. 이 스칼렛 같은 경우는 올리지오라든지 써머지하고 달리 이 고주파가 깊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시술 팁까지 들어가서 옆으로 빠져나오는 바이폴라 형식이거든요 눈가를 약간 좀 올려서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해드리면 환자분들이 대체로 만족하셨어요 최근에는 저희가 아이올리지오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처음에 아이올리지를 도입할 때 약간 회의적이긴 했어요 내가 10년 전에 써봤었을 때 써머지가 약간 그런 느낌이었었고 단독 시술로는 만족도가 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사실은 개인적으로 했었거든요 사실 아이올리지오를 단독으로 한두달 전에 세원장님하고 각각 받아봤어요 고개를 약간 그냥웃 하게 되는 환자분들이 과연 행복해 할까? 이런 약간 딜레마에 좀 약간 빠졌던 시술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는 단독 시술보다는 일반적 컨비네이션 시술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살력이 좀 떨어지는 부분 같은 경우는.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하고 늘어난 피부를 좀 약간 뚱뚱하게 잡아줄 때 아이올리지오를 병합하는 이런 시술을 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막 모두 막 베이비 콜라겐 시술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주사 시술을 원치 않으신 분도 있고 이런 시술로만 개선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이올리지오만으로는 약간 좀 부족함이 있다고 라 느껴서 아이올리지오, 아이스칼렛, 인라이트링피코토닝을 이용해가지고 같이 컨벤션 요법으로 눈가 케어를 하고 있어요 훨씬 더 약간 눈가가 짱짱해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슈링크는 뭐한 1, 2년 전부터 많이 해오고 있던 거긴 한데 슈링크 자체가 약간 좀 지방층을 녹이는 거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슈링크 팁이 사실 좀 눈가에 사용하기에 크지 않나?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슈링크가 만약에 내가 좀 쓴다라고 하면 저처럼 약간 눈밑지방 약간 튀어나와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쓰면 좋을 것 같기는 하긴 한데 패킹팅하기가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는 라 생각을 해서 사실 아직까지 아이슈링크를 써보지 않았습니다 이번을 기회로 해서 제가 한번 셀프 시술을 해서 다음에 한번 후기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에 관련된 시술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컨비네이션 요법이 좋다 그리고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라고 하면은 횟수를 여러 번 하면 좋겠다. 어,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너무 좀 약간 멀리 있거나 자주 못 받으시는 분들은 아이 올리지오와 약간 또 다른 약간 아이 스칼렛, 피코토닉을 병합한 그런 시술이 적합하실 것 같고 좀더 자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이 스칼렛 이런 시술을 좀 자주 받으면 어, 눈가를 좀 약간 탄력적이고 약간 쫀쫀하고 처짐을 덜하는데 근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제 11월, 12월 프로그램좀 약간 업그레이드를 시켰어요. 아이올리지오를 단독으로 하신 분들은 11월, 12월에 오면은 다시 AS 해드릴 예정입니다. <웃음> 네,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럼 저는 여기까지 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!